아 맞아 여러분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드디어 성전은 수술 하시나요? 시엔님? 저한테 오빠라고 부를 준비가 되셨나요? 지앤님 저는 공지했습니다 오빠라고 불러 자 오빠라고 해봐 못 들은 건 빗솔림 때문에 못 들은 겁니다 씨앤 언니 해보자 봐요. 우리 씨앤이 연비언니 연비 언니 언니 하러 가자 연비언니 아 동생생겨? 아니 근데 나는 그 동생 찬성이야 어, 다리가 전대게예쁘다 아, 알았어. <웃음> 알았어요 뭐라 했어 시애니 솔직히 다리 어, 어, 제모하고 어, 우리 나면은 웬만한 여자애들보다 다 각선미 이쁘게? 아 웬만한 걸그룹 못지 않아 음. 아무튼 시애니가 방금 씹혀버린 공지 <웃음> 다시 얘기해 주자면은 지스타를못 어, 가게 돼서 시애니는 아무튼 그렇게 그렇습니다. 되었다 누구 차 타고 가요? 어? 라미야 너차 있다며 나좀 빌려줘 무려 지출근 <웃음> 어떡하시라고 어, 아... 로비에서 도겨냐 빵댕이 빵댕 아니 나 여기 <웃음> 왜 꼈어 나 <왜>? 여기 <웃음> 기 로비에 도기냐 빵댕이 아니 나가 보게 <웃음> 들어가 <웃음> 들어가 뭐 <못> 나와 <웃음> 어? 야 이거 했었다 어? 아 아냐 이거 그때 하자 해놓고 안 했어 그지? 아, 하자 해놓고 안 했다 제로트까지만 어. 맞아, 맞아. 봤어요 아 맞아 이게 그맵 맞죠? 우리가 깨자 깨자 해놓고 안 했던 맵어줌맵 어, 금맵 우와 물이다 물로링 하자 물을 못본거 같으니까 우리 지스타 가면 연비 바닷속에 그냥 수장 시켜버리자 <웃음> 잠수는 잠수라고 이해하는데 수장은 진짜 죽인단 얘기야 빈다는 거잖아 그냥 <웃음> 그니까 러 수장 시켜버리자 내가 혼자 갈거 같네? 혼자 갈거 아니, 같냐고 아니면 순장을 시켜버리자 난 된장 진짜 아무도 안 들어준다 연비야 <웃음> 왜 애들을 이렇게 키우셨어요? 자유롭게 왜 키웠지 왜 애들을 이렇게 키우셨냐고 <웃음> 너가 키울 애들이 부르다. 지금 사람 새끼예요어허허허허허 <웃음> <웃음> <다른 게> <웃음> 사람처럼 n <웃음> y <모르는 거야. 웃음> <장장, 웃음> 한 penny, 장. p 장한 p e 한 p 이가없어한이 정도다 한 penny, 한 penny, 한 p 한 p e n 거 y 한 penny, 한 penny, 한 penny, 한 p 거 n n y 한 penny, 한 penny, 한 penny, 한 penny, 한 penny, 한 penny, 한 penny, 한 p 나 잡아! 쏠님 뭐? 원래 게임을 못했나? 비쏠이 빠따에다가 못좀 받고 있을게 한편아곧 따라갈게 원래 <웃음> 안 간다 따라갈게 <웃음>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시앤이 지스타못 오게 되는 거는 그냥 가족 일정 생겨갖고 못 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편이는 집을 옮겼어요 그래서 인터넷 그거 설치를 해야 돼가지고 어, 며칠 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나는 만약에 그랬으면 엄마한테 오지 말라 그랬을 거야 <웃음> 가족 행사고 뭐고 그냥 오지마! 나 행사 가야 되니까 나 부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12월 달에 어. 할아버지 제사가 있는데 음. 제가 그날 못 가요 학교 시험 때문에 아. 그래서 이번에 아니면 은설때까지못 봐서 아 그렇구나 안 보면 되지 가족들.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형 일로 와봐 이거 이렇게 가는 거네 <웃음> 아 그네 여기네 요란하다잉 메비 간단하게 이렇게 아. 내가 흔들어줄 disconnect. 테니까 <딩> 흔들어줄 테니까 알았어, 알았어. 왼쪽에 매달려 알겠지? 알았어 알았어 오, 이거 왜안 흔들려 근데? 근데 이거 왜안 흔들리냐? 너 가만있어 봐너 가만있어 봐너힘안준거 맞아? 네좀힘안 주고 있어요 너왜 이렇게 뻣뻣해 아 <루차> <루다> <루다> <periodically. 뢀루다> <멀리> <theres> <뢀루다> 아, <웃음> 나 여기서 s u 스페이스바 또날라 e a 비 p 리 소리가 안 난대 지금 o 아, t 어. 소라안 들리냐? 아 o 소리가 지난번에 지스타 어? 정모하는데 코를 e 는데 어. 그냥 옆에서 a space. I'm not sure if y 다 u r e 다다 p a c e i 줄 알았잖아 u r e if you're a space. i 이번에 지스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 그러니까 목요일 17일 생방송 후에 바로 야외 방송으로 갑니다 야외 방송은 트위치로만 방송이 될 예정이고요 어 거기서 바로 밤새면서 바로 갑니다 어 바로 가서 아침에 도착을 할 예정이고 그럼 그 차에 누구누구 타는지 보자 지금 그 차에 아마, 아마... 아미라미 아, 넌 포항이잖아 <웃음> 아 몰라 내가 다 태워 그럼 몰라 오다 들려 다 들려 그냥 전국 일주 해 그냥 다 돌아 그럼 대구에 있는 화야도 그리고 광주 갔다가 부산 <웃음> 광주는 <웃음> 왜? 준아 알아서 오자 okay. <웃음> 아 그럼 잘했다 나나 나 오늘 사실 장거리를 위해서 목베개를 샀거든? <웃음> 옆에 당연히 떠들어 주지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떠들어줘. 얘기할게요 저 힘들잖아요 그러면 연비 운전시킬게요 뭐 나는 나살 만큼 살았고 <웃음> <나>. <웃음> 네. 저희 할머니 꿈이 중선자 보는 거래요 못 보겠는데?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거 뭘까 근데? 사람은 오. 떨어진다 사람은 떨어진다 아하 아 이걸 타고 가야 돼 위에서 아니면 넣어도 되겠다 이거 쌓인다 네, 쌓아놓아서 길 잊고 가는 거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듭니다. 착착착착. 척척척 딱! 아! 야! 야! <웃음> 너, 어, 너 웃기자리 하면 어떡해. 아니 박스를 아 <웃음> 고난 같은 게 있어야 재밌지. 고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좀 쉽게 쉽게 갑시다 우리. 그래 어, 야 어렵네? 근데 맵이 진짜로 이거 넓을 수 있어. 이번 거는. <웃음> 그래. 아 연비야! 아, 그냥, 그냥 죽어 그냥! 보난과 역경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렇지. 아유 그냥! 이거, 이거 뭐야? 소상합니다. 제가 먼저 밟아볼게요. 어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여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파란색인가 아! 데 그런 거야? 오 어, 그냥 파란색이 길이네! 어, 파란색이 아! 파란색이 아아 아, 됐다 됐나? 어 들린다. 오, 오 미스터 헬리콥터. <웃음> 응? 들어와, 들어와. 아니 아까 캐빈님이 너 별멍지였어. 뭐? 오기라고 어? <웃음> <의외기> 오해 <웃음> 안 들어. 오기 아니고요. 오기야 그러면? 아니야 오해야 오해 들어와 빨리. 오거라. 이곳을 지나가고 오. 싶다면 문제를 풀어라. 좀확 넘어뜨리는 건안 돼요. <웃음> 아, 어디에 한 명도 안 멈추냐? 한 명도. 아들길 따라가면은 풀리겠지. 뭐 <웃음> 원래 이런 거 오른쪽 잡으면서 가면 된다 했어. 아니야. 위로 길이 보여, 그냥. <웃음> 맞아. 여기서 <그냥 웃음> 지나가고 시, 지나 지나가고 싶, 지나가고 싶. 지나가고 싶다면 문제를 풀어라. 문제가 뭐지? 어, 받아줬다. 어. 어. 아, 문제 생각을 안 해. 문제를 준비를 해 놨어야지, 진짜. 네. 아. 어? 이거 뭐지? 버튼 찾아야 되나 보다 저 안에서 밑에 있잖아 아 밑에 있니? 보이잖아 길 밑에 저어깨누름 어어 어, 잠깐! 어! 이렇게 어. 하면 될 돼! 어! 어! 잠깐! 왜왜왜왜? 왜, 왜, 왜. 아, 뭐가 한, 어떻게 하면 이었는데? 그러면은 내가 형의 야, 요 적혀. 사이를 딱 잡아서 뭐라고? 요 사이를 딱 잡아서 혹시 와이퀴누룸 거니 밑으로, 밑으로 내려와지는데? 아 아뭐 Y 라고 써있더니 Y 키 누르니까 저렇게 거꾸로 되나봐 몸이. 아. Y 키 누르면 발 빼고 다 통과되거든요. 그 상태로 내려갔더니 버튼을 우와. 누를 수 있었어.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. 아까 우와. 아까 우리 나랑 투디랑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시엔이 거를 잡고 잘 버텨봐. 아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아. 아 비솔님 좀 아픈 거. 그거 그근데 <웃음> <같아요. 웃음> 그거였구나. 그러니까 시엔이 뭐 성전환 어쩌고 여기, 여기였구나. 아니! 그 얘기가 아니고 놔! 노으라고 돼야지! <웃음> 그러니까 빠르게, 빠르게 빠르게! 패스터 패스터! 할래! 저 빠르게! 패스터 스 빠르게 잘한다! 야! 우르막이다! 우르막 송병 내라 송력 송력 내라 스터 패스터! 오케이 내리막이 야야야야 근데 방향이! 방향이! 방향이! 방향이! 방향이! 야야 야. 야 야. 야야저 어떻게든 오, 못 가냐? 어떻게든 어, 못가 어, 저거? 야야와 돼. 진디 진짜. 디근 내려막길인데 그거 움직이 안 움직여 되지 않아? 야 이거 쉬운 건데 그냥 빨리 깨 버리자. 네. 음. 어, 이거 재밌는 거다. 톡못칠수 없지. <목소리> 아왜 나는 사이로 떠 떨어져... <목소리> 왔다시 <웃음> 와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이건 뭔데? 어 아니 뭐가 보여? 내눈엔 길이 보여. 우리 눈에 안 보여. 아 진짜? 안 그럼 이건 내가 깨줘야겠. 야이씨 그걸 왜 눌러? 아 누르면 없어지고 다시 누르면 생기는 거구나. 어 아, 아. 내가 깨줄게 여기는 내가 깨줄게. 그러니까 이제 불이 꺼져 있을 때가 길이 생기는 거죠? 이리리리 달려이 가. 이게 뭐야? 이게 준다고 가만히 그러고 여기 됐다. 아 이거 이대로 넣는 거네. 이 순서대로 저거 아 그런 거 같아. 어아 네. 아 음. 근데 이거 살짝 음. 틀어지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야, 그렇게 정교하게 넣어야 된다고? 야, 진짜야. 아뭐 대충 안 들어가는데? 저기. 응? 음? 네가 해 그래. 아, 아, 안 돼. 야, 클럭. 클라... 이게 반응 속장인가 어, 뭔가 올라가. 야, 기다려. 아나 나부터 나가. 다다다 아니 그거를 돌려 놓고 나오면 어떡해 아 진짜 캐비나 다시 들어가 아한명한 <웃음> 한 명이 들어가 있잖아 없었어. 한 명이 거기서 그 제대로 어 제대로 맞춰 차라리 흰색 떨거봐 흰색 오오 오, 잘한다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한 방에 에에 흰색을 에. 에헤. 에헤. 에헤. 아이고 에에에에다 제가 다막지랄해래 가지고 그냥 이게 혼자 다이 몰아니 혼자 는데다 몰아 이게 되나 나나 내가 안 보여서 너무 힘들어 나 아, 여기서 나가면, 나가면 안 돼요? 나가라? 그러면 그거 쌓아두니까 밟고 올라오면 되잖아요. 아 그렇죠. 응. 이거는 하지 누구 탓하면 안 되는 거 알죠, 캐빈님? <웃음> 됐다. 마지막. 됐다. 어? 아 저기 아, 내려갔어. 아, 어 벽이 내려갔어. 어 이거 미끄러진다. 야 근데 커브 보이는 거 같은데? 이에커고 이거... 있어요 조심. 커브 커브 드리프트 드리프트. 도레포토 도레 음. 아우디나 도레포토. 자. 오. 오케이, 오케이, 오너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 됐다 어, 좋아 어, 나만이 속도 조절에 성공했구만 케이어 챗 오케이. 준비 못 겠잖아. 찻... 오케이. 자. 야 요거 블럭 오. 보니까 초코우유 생각나. 어, 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사 주세요. 아. 야다깬거 같은데? 저 앞인 거 같은데? 그렇지? 아 연비 어, 쪽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왼쪽이 진짜 왼쪽이. 연비야 그냥 건드려 봐. 어떻게 되나? 어? 우와! 형 미쳤다. 이거 와 엄청이네. 와. 이거. 대박. 대박. 왜? 우와. 빨리 돌아봐요. <놀람> 와라리라리라라 <놀람> 누운다. 어. 근데 애초에 저 제로투라는 만화 제목이야? 아니면 뭐 캐릭터 이름이야? 뭐제 이름이 제로투고요. 캐릭터 이름. 제로, 아 제로 아닌데 저거 데이터 플랑 맞나? 아, 신나가. 다아 아, 아, 아, 아, 맞아 맞아 맞아. 데이터 플랑 이런 이런 십년 뒤에 알려줘. 아, 아, 드러. 아 어떨래? 그러면은 쟤는 왜 돌아고 있는 거데? 저거 그냥 다 섞인 거야. 까만에는뮤즈대시에 나올 텐데 뮤즈데시 게임입니다. 덕더라 그만해.